2008년, 나는 미국인 소장가가 갖고 있던 1900년대 수원화성의 엽서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다. 사진 속 수원화성은 정조의 원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떠나버린 성의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다. 정조는 수원화성에 제2의 조선을 설계하여 아버지 사도세자를 최고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이장한 뒤 조선의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고자 신도시 건설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정약용을 불러 화성 축조를 명령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수원 화성 공사에 관한 보물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가 마흔아홉이 되던 해, 고질병이던 부스럼이 심해졌다. 새벽마다 활쏘기를 할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기에 곧 괴차아리라 믿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순 왕후가 병문안을 다녀온 직후, 정조는 붕어하였다. 급작스러운 붕어에 정조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독살로 의심받고 있다. 2010년의 일이었다. 나는 대항로 후암선언에서 정조를 위한 구명시식을 올린 적이 있었다. 구명시식이 시작되자 후암선언은 순식간에 정조가 사랑하였던 수원 화성 행궁으로 변하였다. 장안문이 눈앞에서 활짝 열리며 수백의 문관, 무관, 내관과 나인들이 정조대왕을 보필하고 나타났다. 구명시식 중 나와 정조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영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정조가 내게 해준 말들은 그동안 잘 알려진 역사와 상식과는 매우 다른 정황들과 고백이 이어져 구명시식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혈육도 넘어서는 권력의 속성에 다시 한번 진절이 치게 되었다. 특히 정조가 말한 해경궁 홍씨는 여러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국모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남편인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 죽자 궁궐 한편에서 눈물로 일생을 보낸 비운의 여인이라 알려졌었다. 최근 해경궁 홍씨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녀는 뒤지에 갇힌 남편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죽은 뒤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들 정조와도 정치적 라이벌로 대립하였고 급기야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노론을 도와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언젠가 수원 화성을 거닐다 화성에 깃든 정조의 염을 염사할 수 있었다. 그는 수원화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수원화성을 예찬하던 그는 한순간 깊은 후회로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정이 많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라 한번 믿었던 사람은 잘 전해지 못했다. 그것이 나를 죽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고고백하였다. 그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를 왕권을 능욕한 죄로 출공시켜 멀리 떠나보냈어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조는 완벽한 군주였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갖고 있었고, 하늘의 천리를 익혀 앞날을 예견하는 눈도 예리하였다. 마치 고조선의 단군처럼 왕이면서 영능력을 갖춘 근엄하고, 영엄한 분이었다. 무오 년 12월 3일 정조는 장덕궁 존덕정 내부에 만천 명월 주인 옹이라고 써서 스스로 호로 삼았다. 수많은 냇물을 비치는 밝은 달이라는 뜻을 가진 호처럼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불같이 화를 낸다는 점이었다. 어전 회의만 끝나면 정조는 신하들 때문에 화병에 시달렸다. 화병으로 발병한 두통과 피부병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번 화가 나면 밤새 어차를 쓰면서 분노를 삭혔다. 정조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와 함께 그를 괴롭히던 부스럼과 두통, 복통도 함께 자랐다. 결국 만천 명월주의농 정조는 화병으로 발병한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의문의 독살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수원 화성에서 만난 정주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못한다. 때릴 것이면 용서하지 말고 용서할 것이면 때리지 말라. 즉 자신은 때리기 싫어서 너무 많은 용서를 했다면서 군주에게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고 당부하여 정을 위협하는 북벌 계획을 수원 화성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정조는 정에 의해 가장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암살당한 것은 아니었을까. 달빛 찬연한 밤, 수원 화성을 거늘면서 만약 정조대왕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지 상상해보았다.